조리에 이용하는 빛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사선 흡수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물질에 작용했을 때그 물질이 물질 분자들이 에너지를 흡수, 빛,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를 흡수한다면은 자, 일시적이거나 혹은 영혼이 변형되거나, 어찌됐든 빛의 간섭을 받습니다. 자, 이 빛의 간섭을 받을 때, 자, 에너지 그 복사선이요. 작은 에너지 복사선은 분자의 회전이나 결합, 진동, 그러니까 분자가 분자가 이 분자가 회전이 될 수도 있고요. 진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회전 진동을 일으키는데 일으키는 에너지로 사용될 수도 있겠고. 그다음 좀더큰 에너지를 갖다가 흡수를 하면요. 이게 전자가 들떠 가지고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갑니다. 이걸 역이라고 얘기해요. 자 어찌 됐든지 물질의 분자에 빛이 흡수됐을 때그 흡수된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전자가 역이 되는 때도 사용될 수가 있고 그 다음 분자 자체가 이렇게 꼼짝꼼짝 움직여지는 진동 그 다음에 회전 이런데도 사용되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훨씬 더큰 에너지를 갖다가 조여준다면 분자 결합까지 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결합 끊는 정도가 아니고 더 에너지가 세다면 분자를 분해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분자를 분해시킬 정도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는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 핵들의 핵까지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 어떤 감마선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빛을 쬐어 버리면 그래서 물질에 빛이 작용을 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체 한번 봤는데 여기 여기 한 보세요. 자, 지금 탄소와 산소 사이 이중 결합이 있고 여기 HCHO 이거 폼 알데하이드입니다. 자, 폼 알데하이드에 여기 보시면은 자, 시그마 본드와 파이 본드.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요. 하나 시그마 파이 본드에 시그마 결합이 있고 파이 결합이 있고요. 파이 엔티 본딩이 있고 시그마 엔티 본딩이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분자가 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시그마 결합도 있고 파이 결합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빛이 만약에 삼시그마 레벨에 있던 전자가, 전자가요, 자, 빛을 받으면은, 자, 이 상태에서 더 높은 에너지 궤도로 전자가 역이 됩니다. 자, 역이 돼요. 그 다음, 분자 상태에서도 빛의 흡수로 여기가 되겠지만은 이 원자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자 상태에서도 여기가 됩니다. 자, 원자 상태 대표적인 에, 여기가 이이 이 경우가 뭐냐면은 하 소듐 여러분, 소듐 등 보셨죠? 수원 등이라든지 이렇게 램프 그 속에 보면은요, 3s에 있던 전자가 3p 계도로 여기 되는데 589 나노메타 빛을 흡수를 하면은 이렇게 여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 되었다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589 나노메타 빛을 방출해요. 그게 소듐 등입니다. 등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자든 분자든 빛을 흡수를 하면은 더 높은 에너지 궤도로 일단 빛을 흡수를 해서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진 빛을 흡수했다면 그 에너지만큼 뭔가 덜 뜨게 돼 있어요. 그럼 항상 덜뜨 있는 것은 아니고 잠시 덜 떴다가 다시 원위치 되는 경우도 있고 원이지 안 되고 다른 길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빛을 이용하는 이용해서 우리가 물질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그 정도 빛을 흡수를 한다 정도만 보시고 그다음 역시 조리에 사용되는 빛입니다. 이거 전자레인지 원리입니다. 이것도 빛입니다. 자, 주파수 전자레인지 초단파를 갖다가 초단파를 식재료에 조여주면은 이 초단파 빛을 누가 흡수하냐 하면은 물 분자가요, 주로 대부분 물입니다. 물이 안 들어있는 식재료는 거의 없으니까. 물 분자가 로테이션, 회전입니다. 자, 물 분자의 회전에 이해가지고 분자 분자 사이에 회전이 되면서 여기에 마찰 열이 발생돼요 이게 바로 열에 조리할 조리 되는 열원입니다. 전자, 전자레인지 원리가 이겁니다. 그래서 자, 외부 열원으로부터 조리 되는 것과는 달리 달리 안쪽 깊숙이 들어있는 물분자 다시 거기서부터 조리가 된다. 그 내부에 발생되는 열로 조리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원리는 물 분자의 회전입니다. 물 분자의 회전에 의해서 열이 발생되는 그 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셨는 복사, 뭐 전자레인지, 빛 이용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사실은 빛을 이용했다 이 얘기입니다. 빛을. 그러면 은 이제 열을 전달하는 열 전달 매개체를 무엇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조리를 할 것이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물이겠죠. 당연히. 액체 상태의 물을 이용하던가, 아니면 기체 상태의 수증기를 이용해서, 자, 조리하는데, 조리하는데, 우리가 이용한다. 그럼 물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이요, 굉장히 특수한 물질입니다. 우리가 물이 없어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도 없죠. 살아갈 수 없을 뿐더러 물로서 조리하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자 특히 물의 이 경우를 한번 보세요. 물분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H2O 물분자식 쓰면 H2O 자 분자량은 18밖에 안되는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에 물이 분자량이 18밖에 안 되는데, 메탄CH4 분자량 16, 암모니아 17, 불화수소 20,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물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한번 보세요. 나머지는 녹는 점 전부 영하 80, 183도, 영하 77.7도, 영하 83도, 끓는 점 영하 164도, 영하 33도, 불러수소 20도인데, 물은 녹는 점도 0도씨, 굉장히 높아요. 끓는 점도 100도씨예요. 아주 특이합니다. 이 특이한 원인이 뭐냐? 이 원인이 수소결합이었다는 수소결합으로 이와 같은 특이한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럼 수소결합이 무엇이냐 자, 그건 여러분들이 좀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물의 상평형 이 그림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물을 이용을 했어요. 조리 과정에 나오는 원리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가로축이 온도입니다. 자, 온도, 자, 여기에 0도 있고요. 100도 있습니다. 그 다음, Y축, 세로축이 압력이에요. 압력. 자, 일기압, 일기압 점선을 자세히 보세요. 자, 일기압일 때, 자, 소리도 되어 있는 것은 얼음입니다. 물의 고체 상태 얼음이에요. 그다음 리퀴드, 액체 상태 물입니다. 그다음 가스 그러는 기체 상태 수증기입니다. 그럼 기압이 일기압일 때 물의 물이 얼음에서 물로 혹은 물에서 얼음으로 바뀌어지는 온도가 0도씨입니다. 0도씨. 그 다음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혹은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어지는 온도가 100도씨입니다. 이게 물에 끓는 점. 0도씨. 물에 어는 점입니다. 그 다음 만약에 압력을 낮춰 보세요. 압력을 낮춰 보면은 끓는점이 100도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갑니다. 끓는점은 내려가고 자, 어는점은 어떻게 돼요? 녹는점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압력이 낮으면 그다음 압력을 높여 보세요. 압력을 높이면은 끓는점 끓는 점 올라가고 100도보다 올라가고 어는 점 내려갑니다. 맞죠? 그러니까 끓는 점 올라가고 어는 점 내려갑니다. 바로 이 압력 밥솥이 원리가 이거예요. 압력을 높이니까 100도시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그러니까 요 쉽게 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온도를 갖다가 저 위쪽에 올려봅시다 여기에 고체 여기가 액체 여기가 기체였는데 뭔가 압력을 217.7기압 올리고요 온도를 374.4도까지 올리니까 뭔가 끝지점이 뭐가 나와요 자이 영역 바깥에는요 이것이 액체인지 기체인지 액체 기체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매모호해져 이게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 그냥 유체라고 그래요 여러분 유체 여게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그림, 이 그림표 속에서요, 물에 대한 성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다른 물질도 다 마찬가지. 이렇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자, 이걸 그래프로 그렸는 걸 상, 상, 페이스 다이아, 다이아그램 이래서. 상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질의 상평형을 보면은 상평형을 보면은 그 물질을 일목요연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하나 더 자, 보고 넘어갈 부분이 자, 여기에 자, 어느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동시에 만 존재하는 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게 트리플 포인트 삼중점 고체 액체 기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온도가 나타납니다 온도와 압력이 이 점이 물 경우에 온도 0.0098도씨 압력 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성 기압일 때 이게 삼중점이다 그러는 얘기고, 이것이 밑에 힌트 속에 삼중점 설명을 했습니다. 삼중점. 그 다음, 임계 온도, 임계 압력 설명했고요. 그 다음, 온도에 따라 물의 증기, 증기 압력. 그 다음, 압력에 따른 물의 끓는 점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압력이, 압력, 압력이 높아지니까, 자, 끓는 점이, 압력이, 자, 압력 760mHg 일기압일 때 끓는 점이 100도씨에요. 압력이 더 높아졌을 때 끓는 점이 더 증가 올라갑니다. 그다음 압력을 낮추면은 끓는점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낮추어서 끓는점을 내려가게 하는 것이 감압 감압 증류법 뭐 이렇게 여러분 증류했을 실험을 했을 때그 감압 증류법을 보셨을 거예요. 자그 원리입니다. 다음, 압력 변화에 따른 물에 끓는 점에 대해서 OX로 답을 해보세요. 좋습니다. 자, 높은 산에서는 평지보다 기압이 낮아진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또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기압이 낮으면 끓는 점또 낮아져요. 기압이 물에 끓는 점이 낮으면 물이 빨리 끓습니까? 맞아요. 이런 식으로 높은 산에서 잘된 밥을 지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유는 1 0 0도시 되기 전에 수증기로 달아나버리니까. 그러니까 끓는 점이 압력이 낮아서 끓는 점이 낮아서 밥이 잘 안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뭐 밀도, 온도별 밀도, 자 이거는 그냥 됐고 그 다음 이제 기름, 기름을 가지고 우리가 조리를 합니다. 자 기름을 조리에 이용을 할때 기름, 지방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특징이 있습니까? 포화, 불포화 지방산은 어떤 것입니까? 필수지방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답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겠고요. 기름지방을 우리가 조리에 이용을 할때 특히 자, 불이 나는 경우 자, 기름을 가열을 하면요. 발연점, 연기가 올라오는 온도가 있을 겁니다. 연기가, 발연, 그러 여기 연기연자입니다. 연기가 발생하는 지점, 온도, 발연점. 그 다음, 인화점은 또 연기가 쫙 올라오는데 더 가열을 하면은 인화, 불이 붙어버립니다. 불 붙는 온도가 나올 거예요 그게 인화점입니다 그 다음 인화점에서 온도를 낮춰버린다든지 이러면 불이 붙었던 불이 꺼져버려요 근데 붙었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연소합니다 타고 있습니다 그 온도를 연소점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기름에 기름이 인화되어 가지고 막 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불을 꺼야 됩니다. 어떻게 꺼야 되겠, 되겠습니까? 온도를 낮출 수 있으면 바로 끌 수가 있는데 그 온도 낮추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기름 불 붙었는데 물을 갖다 확 뒤집어 씌웠다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건 우리 기본적인 상식이죠. 물을 부으면 안 됩니다. 물 위에서 불이 완전히 붙어 계속 탑니다. 자, 그래서 자 발연점, 스모크 포인트라고 그러고요. 자 여기에 처음에 연기가 나면서 푸른색 연기가 차이래 올라옵니다. 자 이게요. 기름이 열에 의해가지고 열분해 돼가지고 이 속에는요 아크로레인이라고 그러는 아주 유독한 물질도 많이 발생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기름을 연기가 날 정도로 가열을 한다. 이거는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조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연기는 주로 아크로레인, 지방산, 알데하이더, 케톤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유리지방산과 이물질 함량이 많을수록, 그다음 노출된 유지 표면적이 클수록 발연점은 낮아집니다. 그다음 인화점은 플스 포인트 해가지고요, 증기와 공기가 혼합해서 발화하는 온도입니다. 대개 한 300도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유리지방산 함량이 많으면은 이 온도도 낮아집니다. 그다음 연소점은요, 인화 불이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연소합니다. 자, 인화점보다는 한 20에서 60도 정도 더 높은 온도에서 계속 연소가 되고 있는 온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조리와 관련된 지방이나 기름에 대해 가지고, 유화라는, 뭐, 유타객, 유화제, 뭐, 이런 내용을 아마 보셨을 텐데, 뭐, 조리와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유탁액이라고 그랬어요. 오일 인 워러입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오일 인 워러 물 중의 기름입니다. 수중 유적형이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것이 메이저입니다. 주성분입니다. 기름이 아니, 물이 많으냐 기름이 많으냐 이 말이. 워러인 오일은요, 유중수적형,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대표적인 게 버터 마가린. 버터 마가린에 기름이 함량이 많아요. 물 함량이 많아요. 분모가 훨씬 메이저입니다. 오일인 워러 대표적인 게 우유나 마요네즈, 아이스크림이고, 워러인 오일, 유중수적형의 대표적인 것이 버터 마가린입니다. 자, 천년유화제, 합성유화제. 자, 이 정도로 하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다음 6장은,